봐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 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간다. 86. 돌린다. 몰라 잠깐만 카메라 켜고 야지이 기쁨의 순간을 이 기쁨의 순간은 카메라를 켜고 야돼안 그러냐 얘들아 까만머리 했어 간다 화면 누르면 서 스킵된다고? 270에 5회? 음... 끝까지 간다 다이아가 아주 많아요 이정원에서 뽑는거야 난 다이아가 아주 많다고요 계속해요 죽어라 쓰는거야 어블랙레 반갑다 승진이 반갑다 끝까지 가는거야 어씨못거 모자란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신전서통쿵 나왔니? 까지 가는 거야. 오 이정원 특훈카 드 나왔다. 이정원 특훈카 드 나왔어. 아 재호. 좋아요. 야 이정원 특훈카드막 나오는데 왜막 나오지? 김수겸 특훈카드좀 나와라. 오 신천섭 특훈카도 계속 나온다. 왜 이래? 와.. 얘딱 맞네 그치 딱 맞지 다했다 와.. 다했다 다했다 다했다 자 여러분 이정원 카드 사러 갑니다 이정원 카드 사러 가요 얘들아 이정원 카드 사러 간다 기쁨의 순간 기쁨의 순간은 화면을 종목 크게 하고 자 기쁨의 순간 가게요 얻었어 이미 얻었어 교환해야지 이정환 바로 바로 아, 교환 아. 넘버원의 신경 교환의 아, 넘버원 이정환을 얻었다 와 진짜 모은 보람이 있네 아 진짜 모은 보람이 있어 와 진짜 모은 보람이 있네 자 이제 여기서 가서요와 여기서 또 캐시로 팔아먹으려고 이것들 아주 아, 아주 얄팍한, 수, 얄팍한 수를 쓰죠 아 근데 전호장 진짜 진짜 너무 구려 다불락당하잖아 전호장 팀 해남 아일러브 해남 자열혈선수로 얻고요 아. 얘는 언제 나오려나? 얘가 용식인가? 호식인가? 그러는데 얘얘얘이 해남팀의 맨 왼쪽 그지 얘는 언제 나오려나? 자 요거는 또 편집해서 유튜브에게또 나오지 이게. 깔끔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펜트 여름음료 교환 여름음료 뭐 있는게 없을까 지단은 집에가서 이정원씨를 아우 너무 어느 실력을 내가 얕본적이 없어요 일가의 강화 좋아요 계속 지단하니 일가의 강화 이 일가의 강화 S까지 한 번에 왔어요 일가의 강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맞서이 바로 찍어요 자 와서리 바로 찍습니다 이거 뭐야 블링크 이거 많이 쓰던데 블링크 블링크 많이 쓰던데 이건 뭐야 환상 점프슛을 일단은 득점을 해야 되니까 점프슛을 하자 자이거 여기다 놓고 오픈 오픈 띠 오픈 띠자 순간 스틸로 다 오픈 띠 아 이러다 포인트라도 둘 다가 되겠군 아 블링크를 잘해야 궁을 쓸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블링크 요게 블링크잖아 블링크 블링크 블링크 아 맞아 어 그러더라 넘어져야 궁나가더라 블링크 패스 블링크 쇼패스? 원래 이정환이 돈의 넘버원인데 아, 순간스틸 신속블락슛 블락을 해야지 이정환은 키가 큰 캐릭터니까 말이지 좀 이상이 왔네 그 30%라 날리기로 싶다이상이 안녕 늦은 시간에 왔네 제왕의 의식 제왕의 의식 이제부터 조금 신중해야돼 궁극 스킬을 마치 일반 스킬처럼 사용한다? 오호. 이건 뭐니? 궁극 스킬. 아스킬훈련카드가 부족해. 야스킬훈련카드가 부족하네. 야해 아버지 말해. 아버시 말해. 반드시 뭘할수 있어? 니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아 그, 알지? 잡화 상점에서 사는 거 형이 근데 지금 이게 좀 있니? 보이수량이 응. 오호 형은 이제 저거만 있으면 돼. 그 바스켓 코인으로 살수 있는 괜찮은 것만 하나만 나오면 형은 딱이야. 넘버원의 실력. 넘버원의 실력은 나는 무시한 적이 없어요 너무 제왕의 의식만 올렸나? 스킬은 뭘 올릴까? 7개네 7개나 써야 되네 이거 개 찍힐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멈췄다 쏘는 게다 찍힐 것 같아 그치, 찍히지 않을까? 응, 찍힐 것 같아. 이거 저건 저거, 저거 쓰면 되려. 찍힐 것 같아. 순간 스틸? 순간 스틸. 내가 봤을 때 이정원도 득점 캐나 아니야. 확실히 지금 그치? 음, 요거는 뭐지? 요게 지전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정원은 조금 서포트 느낌이 있네. 오케이. 와, 유호야 자다가 내 생각이 나서 깼다고? 헐. 음. 그니까, 애매해. 하긴 하는데, 김수겸보다 대려 애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니다 음.